이 옷을 고치다 보면은 양복 같은 것은 제가 항상 하는 일이니까 그냥 양복은 별 부담이 없이 한한 양복 상의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반 정도 빨리 하면은 한 시간 반 정도 그 정도면 끝낼 수가 있는데 하던 하든 옷이라 양복은 맨날 하니까 양복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양복은. 줄이면은 소매 기장 여기 총기장 요즘 기장이 짧아서 총기장 전체적인 품 옛날 옷이라 크잖아요 품 전체적으로 싹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 몇번 어떻게 착착착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깎아보면 이런 옷들이 들어오면 깎아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이거를 폴로코더라고요. 폴로, 폴로라고 써져있잖아요. 써져 이렇게 폴로 이 옷이 이 폴로 옷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오래된 옷은 아니고요. 이 옷을 100만 원 줬다고 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근데 만들기는 메이딘 슬로바키아라고 써져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나 슬로바키아가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만 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서 왔는데 이게 모든 게 정상이에요 보면은 짜가가 아닙니다 완전 정품이에요 패션쇼 하면서 입던 옷인데 보니까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입던 옷인데 사가지고 왔어요 100만원 줬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그렇죠 비싼 건 100만 원 되겠죠. 좀기 정도 좀 길고요. 지금 여기 를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어떻게 쳐내야 될지. 일단은 뜯어는 봐야 되겠죠. 뜯어 보면은 답이 나오든가 어쨌든가. 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네, 잘라 이게 잘라서 나가볼게. 그 일단 뜯고 나서, 뜯으려면 칼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양쪽 다른 데는 뜯을 필요 없고요.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뜯고, 여기 스테이치 좀 뜯어내고, 접어서 박을 거니까, 뒷판 완성하고 앞판 줄이는 것은 이쪽으로 좀 줄일 겁니다. 여기로. 발 보면은 이쪽으로 주머니 위에서 가슴선으로 줄일겁니다. 일단 뜯으려야 되겠기에 뜯겠습니다. 뜯으면서 표시할 수 있는데 다 표시해 놓으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싹 뜯어야 되겠죠. 예? 기장은 뜯을 필요가 없으니까 싹 이렇게 뜯겠습니다 뜯는데도 표시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쭉 뜯을 거에요 등판이 이렇게 후레시 돼 가지고 입던 옷들은 이 작업복인데 이런 디자인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3, 40년 전에 오셨죠 이런 것을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거치러온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왔네요. 오래된 옷인데, 오래된 디자인인데, 이 옷은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패션쇼 하면서 모델들이 입으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뜯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웃음>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만큼 줄인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이 양쪽에서 줄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2등분 할게 아니라 3등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뜯어 가지고 이걸 뜯어 가지고 반인치 정도 박아서 1인치를 없애 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연구를 좀 계속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려는지도 모르겠어요. 뜯다 보니까 여기도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 뜯어서 이렇게 접어줘야만이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줘야만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줄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은 이 모양은 살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뜯어서 이것도 뜯어내고 해서 박으면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일을, 일을 이렇게 하다보면은요 이런 옷은 또 하다보면 여기가 그렇고 저기가 그렇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음선인데 이음선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뜯고 여기서 1인치를 지금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줄 거고 여기 지금 아버져 있는 것을 좀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 뜯어서, 안쪽에, 바깥에, 스테치를 뜯어야, 이게 안쪽으로 접어질 거 아니에요. 안쪽으로 접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뜯으면서, 중앙선까지 뜯겠습니다. 중앙선도 어차피 뜯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중앙선이. 그러니까 받고 나서 이렇게 받고 나서 여기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은 우선 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떼내면 이것도 이거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떼내고 그냥 해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할 거고요. 이 수선하면, 이게 뜯는 것이 일입니다, 이게. 이게 안쪽에 스티치도 뜯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두 줄로 또 박아놨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두 줄로 박혀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힘든 게, 이거,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뜯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중앙을 여기서 곡선을 잡아가면서 1cm를 줄이겠습니다.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북집에 북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부실을 쓴다든가 이렇게 실크실을 쓰잖아요 이 하부라 그러는데 이실크예요실크실 쓰다보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서 박다보면 이게 헛돕니다 헛돕면 쭉 한번 채무는 그냥 쭉실이 나와가지고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신문지 아니면 우라, 이런 것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 박아가지고 하면은, 아, 밖에서 실이 헛돌지가 않습니다. 그 요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아왔습니다, 지금. 끝까지 안 박고요. 양쪽에 띄워놓고, 한쪽부터 완성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까 시접 안 잘랐던 거 잘라주고요. 그래서 이제 갈라야 되겠죠. 사실, 순서대로 해야만이, 옷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은, 옷이 증상이아니 이렇게 벌려서 붓는다면서 이렇게도 박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경우는 그냥 다 뜯기는 뭐하잖아요. 뜯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위집을 나와서 바로 해줘도 됩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면 되겠죠 이만큼 터놨어요 이렇게 터놨으니까 이렇게 터놨으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죠 지금 너무 옷이 해본지 하도 오래되고 이런 옷은 잘안 들어오는데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면서 이기한 그 안쪽으로 싹 뜯어가지고 다시 박았고요 자, 있고. 이거 중앙선 맞춰주고요. 꺾임선. 꺾임선이면 여기가 완성선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가 완성선이 되는 거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여기서 해봤는데요. 이쪽도 해야 되겠죠. 이? 여기 스테치를 때려야되는데 여기 좀이 안쪽으로 때려야되잖아요 여기서 줄어든 만큼 만 2선이 되겠네요 줄어든, 줄어든. 여기도 지금 심지가 붙어있잖아요 심지를 안 붙이면은 박을때 스테치를 때리면 꼬여가지고 몇번 뜯어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었나 뭐, 잘또 헷갈리네 지금 이곳이 박음선이 이게 지금 박음선이 었나봐요 그 안쪽으로 이게 지금 박음선이니까, 이그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선을 맞춰줘야 될 텐데, 자연스럽게. 이거 다지고 됩니다. 밖으로 잘라내버리면 돼 해야 되죠. 여기 보면, 1인치 정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1인치 정도 되겠고. 음, 침대를 놓고요 안쪽에 접어진 사람들, 잡디를 미선을 얘기하는 거선 일단 스테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겠습니다 여기 이 후레시 빼는 부분은 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접이 있는 만큼 시집다 되고 안정성 되고 아이롱을 이렇게 잡고 그냥 눌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편해야 되겠죠. 피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걸 완성하고, 뒷판 여기도 완성하고, 그러고 나서 앞판만만 손을 보면은 될것 같아요. 이게 앞판 쪽에. 이 앞판 쪽에는, 여기서 시중을 이렇게 쳐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런 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꼼, 꼼수를 조금 써가지고, 이건 원래 뜯어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뜯은, 뜯기도 싫고, 하고 요런 걸보서 그냥, 여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선을 찾아서, 여기서, 이 정도. 그래서까지. 그냥 다트, 다트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접대로 하는 거예요. 디판을 완성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디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좀, 싹, 가려주겠습니다. 가려주고, 잘라낼 때는 잘라내고. 여기는 이제 박히는 선이잖아요. 여기까지. Yeah. Do t h e 안쪽에서는 시접이 꼬이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접을 보고 자르겠습니다. 이건 놔두고 밑에 반은 놔두고. 약간 이쪽으로 펼쳐야될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는 것 같아요. 약간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완성순 얘가 되는데, 이거 회시가 되 일단, 비판은그만두 그러면 이제 뒷판은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박힐 양만큼 이렇게 t h 뒷판이 한쪽은 너무 넓잖아요, 지금 여기가. 넓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다시 꺾어야 될것 같아. 다시 꺾어줘야 될것 같아. 완성을 됐나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봐아서봐야될것 같아요. 나중에 음,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소민는 그대로 가으면 되고요. 서앞 판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한 올라갈 정리를 하는데, 한부터. 해보지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 어떤 숙단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아까 제가 하기 쉽게끔 다트처리 한다 그랬잖아요. 이허리선일이요 하리선이 얘기게 되나, 지금. 제일 들어가는 데가 하리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선, 2인치 반정도의가 제일 좋습니다. 6인치 반, 여기도 6인치 반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6인치 반으로. 음, 아. 일단, 다트를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다트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안 뜯고. 뜯으면 또 머리 아파요. 그거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얇은 것 같은 경는 뭐 원래 이게 앞쪽으로 지켜져야 되잖아요. 뒤쪽으로 지켜줘요 이거 상강지로 한번 껴볼게요. 근데, 나, 그, 그런데, 나중에, 여기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옷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키워야 되는데, 잘라버리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 놔 쓰기 버튼이네요. 아까 뒤판 꺾임선이. 이렇게 됐으면 음, 얼마만큼 줄이 는지 알잖아요 이벤트 4분의 정도 아, 그래서 이게 완성승이라고 제가 그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자르면 안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이 정도 이렇게 가면서 여기만 잘라줘야 돼. 너무 너무 크가 크지 때문에. 응. 그큰애 접을 거니까. 네, 여기서 대충 봐았습니다 여기 맞춰서 하고여기 이렇게 닫고 뒷면지않는네 그러면, 음, 여기만 마무리 해주고, 해주고, 일단, 사이드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끝났습니다. 한참 흘는데요주체가이없됐네요첫 번째, 이 우라가 땡기면 안 되고요. 우라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막타 만들었는데 안에서 우라가 땡기면 안 되고. 이건 여기가 기장 있잖아요. 기장이 땡기면 안되는데 땡기면. 이정도면 땡기는게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네 조금 더 길게 했었는데, 길게 했다가 제가 잘라냈습니다. 잘라 그랬더 조금 짧은 듯 한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템프처를 음, 하겠습니다, 템프처. 이런 거그 검열을 좀잘 해야 되겠죠 네. 검열을 잘 해야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 다려놨는데 그런 게 보면은 다리면서 그 보게 됩니다 이거 이게 다시 또다 뜯어야 되잖아요 다리다가 그거 하면 짜증나니까 다리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소매까지 전부 다 뜯어서 했으면은, 이렇게 안 생기는데, 소매는 중간만 뜯었잖아요? 이만큼만? 이제 다려도 될것 같습니다. 다려도 되는데, 제가 막 초크로 일하기 전에 표시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물로 분장고는 물로 하면 없어집니다 초자으로해놔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초자은 없어지는데 다려버리면 거기에 김 자국만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초자고만진자으로 어? 이렇게 조심하세 그 뒤에서 유니치를 줬거든요. 유니치 3인치 3인치라니까 3인치. 그러니까 이게 7인치죠? 8인치 9인치 디자인 모델들이 패션쇼할 때 런이하면서 입던 옷이니까 가격은 100만원 줬다고 가격이 나갔을때로 천만원차이면 되겠죠? 굉장히 큰 옷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다 보면은 디자이너들은 만드는 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복식 디자이너들은 저처럼 복식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재단 응? 그래가지고 재단하고 그 다음에 봉제학도 하고 완성하고 판매도 하고 여기까지 총책임지는 것을 복식 디자이너라고. 그러니까 디자이너하고 복식 디자이너하고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렇게.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래 제가 이옷을 지금 7인치를 품을 상동만, 위에는 선을, 위에는 선을 안 냈고요. 이 상동만 에서 7인치를 줄겠습니다 7인치. 상동만 에서 7인치. 7인치는. 18cm 상금마이로 뒤판에서 7인치만 줄이면은 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판은 많고 뒤판은 뒤로, 뒤로 당겨가고있죠 네. 뒤에서만 7인치만 줄이면은 옷이 이렇게 뒤로 가버립니다 옷이 이게 정상이죠 근데 그것을 3D를 줄였어도 이 옷이 뒤로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네킹 입혔었때딱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참 기술이 짱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봉제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봉제는 봉제는 조금 카메라를 소대가지고 쓰는데 이놈했다 저놈했다 하기가 귀찮아도 나안 찍고 시다 하는 것만 찍었습니다 시다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요 어디 봉지에 박는 거야 자르고 여기서 시다보고 해서 그대로 박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박는 것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수사를안 했고요. 어깨 밑으로 응. 여기에서 응. 그 밑으로 뒤로 수선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표시 안 나죠?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예, 브레시스는인퐁 음, 예, 버려지는 옷 입었을 때 조금 뭐야? 조금 버려지는 옷이네. 이 옷이 굉장히 이 유명 옷은 까다롭습니다. 제가 치 양복만 막 계속 양복 일만을 받아서 계속 하기 때문에 양복은 거의 눈 감고 해도 한다고 해도 뭐. 된다고 보겠지만, 이런 옷들은 또하려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머리 아픕니다. 일반 수성 때에서 이런거안 하려고 합 이거 했다가 또 잘못 나와버리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또 고쳐야 되고. 굉장히 신경 쓸 때는 안 하려고 합 제가 그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박기선은 정상적으로 여기 지금 돌아, 돌아와 있거든요, 지금. 주머니 끝에 가지고 박기선, 박기선이라고. 어떻게 는이죠는 여기에서 뒤판있잖아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인치반 정도는 3분에 1씩 잡았으니까 1인치 반은 두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3cm 3 c m 근데 3cm를 줄인다고 그러잖 여기에서 이게 여기 3cm를, 이쪽에 앞판 3, 3cm, 뒷판 3cm,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이렇게 줄면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줄이 돼. 요 이쪽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도 3 c m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3cm 씩 같이 줄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여기 에 가면서 여기는 거의 일자로 한, 쳐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쳐낸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서 벽 쳐낸 놈을 이쪽에서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인치를 쳐냈으니까 2인치 반을 이쪽으로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을 다시 잡는 거예요 안쪽 위로 가지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카메라가 잘 보이나고 봐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거에요 뒤로 딱 왔잖아요 근데 여기 많이 줄여고 옷이 이렇게 그냥 버리면 안전히 낭패죠 그래서 여쭤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양복도 마찬가지예요. 줄일 때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같이 2인치를 줄이면 여기서 1인치 여기서 1인치 같이 그런데 여기 할 때는 작은 소매 작은 목판 있잖아요. 암홀로 간다. 여기를 1인치를 쳐내 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미 암물로 짧아져가지고 유로인기도잘 지르고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면 안되면 여기는 잠깐만 시집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자르되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이쪽에서 뒤판 쪽에서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을 뒤판 쪽으로 쳐주고 쳐내고 이렇게 해서 이 암홀 라인을 다시 잡아주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도 이해를 잘못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옷이 오면은, 옷은, 소매도 좀 정상이잖아요. 소매는 안 뜯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매 뜯, 뜯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매를 안 뜯었습니다. 그대 놔두고, 그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요. 소이도 줄인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뜯어야 되겠죠. 7인치, 어마어마합니 제가 옷을 줄여보면서, 1 0인치 이렇게 18cm를 뜯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1죠 음, 뭐 이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